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에어소프트 에어코킹 핸드건 한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스를 얹어둔 걸 보면은 눈치를 채셨던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바로 어, 국산 에어소프트 건 제조회사인 아크로모형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발터 PPQ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어, 하드 케이스로 기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 발터 PPQ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의 발터사에서 만든 스트라이크 방식의 어, 핸드건이에요. 핸드건이고. 음, 요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요게 제가 아는 지식입니다. 독일에 있는 발터사에서 만든 스트레이크 방식의 권총이라는 거. 실총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 제품은 똑같이 PPQ라는 제품을 어, 에어소프트건으로 특히 에어코킹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국산 에어 소프트 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풀메탈 제품이고요 뭐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고증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앵글을 낮췄고요 이 제품 자 발터 ppq 에어소프트건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산 아크로모형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어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이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케이스로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두 개의 레버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계란판에 있는 이 스폰지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테스트 완료라는 스티커 그리고 PPQ에 대한 설명서가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제품 이렇게 완제품과 탄창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비비탄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품을 꺼내 볼게요. 꺼내 보면은 이런 음, 식으로 완제품과 탄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비비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나머지는 없네요. 네 일단 요거는 옆으로 치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발터 ppq. 음, 사실 이 제품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리뷰를 할 그런 좀건덕진 없습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국사, 국내에서 아크로 모형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발터 PPQ 제품이고요. 라이센스는 받았다고는 하지만 조금 기존에 있는 실촌과는 약간 고정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고정을 위주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저가형 에어코킹 건중에서 풀메탄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제품 말고 바로 발터 PPK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제품과 같이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의 기대가 너무 컸던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조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한 부분 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풀메탈. 어, 저는 슬라이더만 메탈인 줄 알았습니다. 슬라이더만 메탈인 줄 알았는데 이 하부 프레임 역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 중간에 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총 같은 경우는 이 하부가 어, 폴리머 재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폴리머 재질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부가 풀메탈로 된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제품에 대한 이렇게 실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처음 딱 잡았을 때어 바디도 메탈, 슬라이드도 메탈이기 때문에 느낌은 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저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왜 바디가 메탈이지? 라는 캐션마크를 달았죠 예. 아무튼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각인들, 각인부분은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각인은 아닙니다 그냥 글자가 슬라이드에 새겨져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슬라이더의 작동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당기고 이런 식으로 격발을 하는 에어코킹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코킹 방식이고 특이한 점은 이전에 제가 발더 PPK와는 다르게 이 안쪽에 있는 이 노즐이 보입니다 이 PPK 같은 경우는 이게 몰드 처리가 돼가지고 내부가 보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이렇게 어 슬라이드 스톱도 걸리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 레버도 존재하기 를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스톱 기능도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노즐이 좀잘 부러진다는 그 유저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요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어, 풀메탈 제품과는 조금 안 맞게 아웃바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구입을 할때 그거 외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노즐 안쪽에 노즐도 보이고 슬라이드 스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감성을 느끼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안전 같은 경우는 이 트리거 세이프티 기능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 트리거 안쪽에 있는 이 레버가 눌려지지 않으면은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격발이 안 되죠. 바로 이 트리거 세이프티 트리거 세이프티 기능을 이렇 채택을 하고 있고 글록과 동일한 방식이죠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서 담겨야 격발이 되는 방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게 되면은 후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장전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나고요. 이 어, 상태에서 격발을 딱 하게 되면은 이 빨간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어, 특이, 특징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하부 프레임에 대한 각인들, 각인들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립이 메탈 제품이다 보니까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스티플링 형태의 이런 음, 효과를 줬기 때문에 조금, 어, 완전 메탈 제품과는, 음, 다르게 조금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PPQ 제품의 특유의 이 그립들, 이 그립 느낌, 이 그립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실총 역시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 에어소프트건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록이나 콜트와는 뭐 다르게 이렇게 잡았을 때내 손에 딱 들어온다는 느낌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총을 샀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손에 찹 감긴다는 느낌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손에 찹 감깁니다. 어, 근데 이총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손은내는 감기는데 뭔가 조금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을 두 개를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어,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연사탄창 하나와 어 노말 탄창 하나를 제공합니다 을 노말 탄창 같은 경우는 안에 무게추가 있어서 상당히 묵직하고요 묵직하기 때문에 어, 장착을 할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 자유낙하도 어, 이런 식으로 잘 되죠 잘 되고 연사 탄창은 그냥 완전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 조금 가벼운 느낌은 없어.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연사 탄창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이 이 비비탄 삽입구를 통해서 비비탄을 넣게 되고요. 여기에 비비탄을 채운 다음 어 여기 그요 앞부분에 있는 이 스프링 가이드를 밑으로 끝까지 내려서 반대쪽으로 딱 끝까지 내려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 끝에 딱 걸게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짤랑 짤랑 짤랑 짤랑 거리게 되면은 어 요런 식으로 비비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제 개인적으로 이 연사탄창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어, 노말 탄창 같은 경우는 이 주입구를 통해서 비비탄을 삽입을 하셔야 돼요. 삽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PPQ가 가지는 모든 기능들은 다 이렇게 채, 재현을 하고 있어요. 아래쪽에 피카튼이 내일 규격을 고대로 어, 살려서 여기에 플래시 전술 라이트를 장착을 하든지 레이저 포인트 지시기를 장착을 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부분들 그리고 스트라이크 방식의 트리거를 재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려면 은뭐 별도의 공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그 슬라이드 스톱 버튼을 반대쪽에서 눌러서 이렇게 어, 분리하는 부분으로 분리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느낌상 우리가 뭐 슬라이드를 분해 조립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뭐 실총 감성들을 느낄 수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묵직한 느낌의 PPQ 이런 느낌을 느끼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형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뭐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해요 음. 어쨌든지 국산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서 이런 제품들 뭐 제가 지금 리뷰 영상을 찍지만 이 제품은 나온 지좀 상당히 된 제품이고 출시하고 계속 재생산 재생산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팔터 음, ppq 제가 개인적으로 발터 ppk에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ppq 이 느낌은 뭐썩 그렇게 뭐 손에 착 감겨 가지고 총이 아 이거는 정말 사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뭐 국산 에어소프트건 제조 에어코킹 이기는 하지만 이런 느낌들 그리고 완전히 에어소프트건 이 비비탄 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처음 입문용으로 구매를 했을 때에 대한 만족도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만원대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드케이스와 풀메탈 제품의 에어소프트건 그리고 탄창 두개를 포함하고 있다 어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뭐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에어소프트건을 입문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큰 돈을 쓰기 싫다 어 그리고 에어코킹 방식이고 그냥 비비탄이 나가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은이 PPQ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PPK 제품이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PPK를 구매를 해서 어, 뭔가 좀 만져보고 와 괜찮다라고 하면 은 완전히 이제 성인용 가스 에어소프트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음, 제가 개인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유튜버를 찍고 영상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제품 하나 정도는 정말 어, 구매를 해서 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장용으로 보관을 하면 은 향후에 어, 먼 미래, 10년, 20년 지났을 때이 제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일본처럼 에어소프트 강국이 될수 있는데 그 초석을 밟은 총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네요 아무튼 음, 뭐 4만원대 구매를 할수 있는 풀메탈 에어소프트건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평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음, 아무튼,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요 정도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주로 대만이나, 어, 홍콩 또는 일본 제품들 리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 제품들이 우리 성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아크로 모형 제품들을 만지고 또 토이스타 제품들 아카데미 제품들을 만져보니까 국산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이 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고방식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앞으로 국산 제 에어소프트건도 한 번씩 이렇게 어 여건이 된다고 라 하면 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어 리뷰 영상을 들, 올려드리고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참고 영상으로 어 되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건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